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장윤선입니다.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있었던 정책공청회에 대해 김수민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김수민입니다. 그럼 먼저 성균관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시너지의 정 후보와 부후보를 소개해 주세요. 이번 시너지 선본의 총학생회장 후보는 컬츠앤테크놀로지 18학번 강보라 씨,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유학 동양학과 18학번 하주영 씨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공청회에서의 각 분야별 공약 분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순서로 교육과 도전학기 분야가 진행됐는데요. 먼저 주요 공약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시너지 선본은 학습권의 향상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존 수업 방식과 시험 일정 구체화 고전 명접 부클럽과 창의적 융합 디자인의 강의 내용 일원화 계절학기 확대, 이의 신청 기간과 성적 공시 기간 이원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에 대한 주요 공약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시너지는 수요 조사를 통해 높은 수요의 전공 과목을 계절학기에 개설하고 이 조사를 학우들에게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학우들이 좀더 편리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하게 학우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성적 공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 이원화 공약입니다. 또한 시너지는 교수와 학우 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교무처와 협의를 통해 이의신청 답변 의무화를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학우들에게 정말 유용한 공약이 될것 같은데요. 반면에 학우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는 공약도 있습니다. 바로 도전학기 분야 공약이죠. 이와 관련해 여러 질의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도전학기 과목들이 주로 이공계열 융합교과목 위주여서 과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시너지는 과목들의 구성을 자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과장님이 이를 결정하기에 개선될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도전학기의 취지 자체가 학기 중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다른 학과들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들이 있었나요? 네, 도전학기 절대평가와 PF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이유로 시너지는 선본이라 수료조사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보여 도전학기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시너지는 학우들의 도전학기에 대한 혼란에 공감하면서도 도전학기가 의무가 아니기에 학우들이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전학기의 시행으로 변경된 학사 일정은 모든 학우들이 영향을 받는 문제인데 도전학기가 의무가 아닌 점을 강조한 점은 실망스러운데요. 이에 대해 시너지의 대안이 있나요? 네, 시너지는 도전학기와 관련해 TFT 구성을 고려하고 학교 행정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전학기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로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민 기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성균 인재 실록 추천, 전공 폐어 주간 진행, 취업준비지원, 면접지원이 있습니다. 네, 진로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어떤 질의가 있었나요? 네, 성균타임즈 측에서 시너지가 추진할 성균인재실록과 작년 총학생의 이루리의휘몬북의 차이를 묻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시너지는 휘몬북과 다르게 최근 취업 합격한 선배, 교수, 에브리타임 합격수기 쓴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등록금 분야에서의 공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내 네, 시너지는 등록금 체감 환원을 위해 실질적 복지 수준 향상, 장학 제도를 신설 및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딤돌 장학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을 수혜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이 아니기에 학교에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디딤돌 장학금의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히 주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등록금 반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시너지 측의 근거들이 있나요? 네, 이에 시너지는 이학기의 온라인 수업이 62%, 혼합이 7%이며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학기 등록금 반환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안의 개정으로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학원 및 등록금 분야와 관련해 김수민 기자와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공약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이채은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1번, 시너지인사캠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강나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강나연입니다. 강나연 기자, 이어서 알아볼 인사캠 시너지 선본의 공약은 무엇인가요? 네, 크게 6가지 분야를 다뤄볼 건데요. 복지, 시설, 문화, 인권, 소통, 학생 자치와 관련한 분야입니다. 네, 그럼 먼저 복지 분야의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복지 분야의 공약으로는 공동구매 불확실성 제거, 문화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 제휴와 국가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매뉴얼 구체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응매뉴얼이요?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19로 국가재난상황임을 반영해 대응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군요.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나요? 네. 인사캠 시너지선보는 학교 측에서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별 변화에 따른 대처가 신속하지 않아 학우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에 공감해 이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시설 분야에선 킹고엠 알림 카테고리와 셔틀버스 시스템 개선과 같은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킹고엠 알림 카테고리와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킹고엠 알림 카테고리와는 킹고엠 어플로 발송되는 학교 공지사항을 카테고리화해 원하는 항목의 공지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불필요한 알림이 너무 많이 온다는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지만 이 공약과 관련한 공청회의 질의 답변에서 인사캠 선본과 자가캠 선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인사캠 선본의 경우 답변을 아직 못 받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자가캠 선본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행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캠 선본과 자각캠 선본의 답변이 달라 학우들에게 혼란이 가중되었겠네요. 그렇다면 셔틀버스 시스템 개선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세웠나요? 셔틀버스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와 인자 셔틀 예약제의 실시, 그리고 현재 분리된 단말기의 종류를 통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론 문화 관련 공약인데요. 축제와 관련해선 온 오프라인 축제를 모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중심의 축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 시행된 2020 청균관대 챔피언십과 같이 e스포츠 대항전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종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축제는 오프라인만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더욱 다양화된 콘텐츠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화 관련 두 번째 공약인 브랜드화 공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구체적으로 학교 굿즈 공모전 개최, 낙후된 경영관 기념품 샵 개선, 신입생 키트 개선과 같은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네, 학교 굿즈 공모전을 통해 성균관의 600년 전통이 잘 담긴 굿즈들이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인권 분야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인권 공약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인권 관련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장애하고 지원, 비건 간식 배부, 교내 인권 교육 시행이 있습니다. 인권 교육이라 하면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공청회에서 밝힌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매달 다른 주제로 인권 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재로선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요. 사회적 기업가의 제휴를 통한 명사 초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성균인의 인권 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통 분야와 관련해선 성균신문고라는 공약이 유독 관심이 가네요. 성균신문고는 뭔가요? 네, 성균신문고는 학교 생활에 불편한 점을 학우들과 소통해 일정 공감수를 넘은 사안을 총장 및 총학생회장단이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총장님께 직접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이러한 공약은 사전에 총장님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공청의 내용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인사캠 시너지 선보는 현재로서는 총장님과 협의가 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추후에 총장님이 답변을 거부할 시 어떻게 답변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럼 이밖에도 다른 소통 공약은 무엇이 있나요?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 정책 캘린더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총학생회에서 공약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도록 진행 사업과 함께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 자치와 관련한 공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학생자치 부문에선 학교 공식단체 간 연합회를 구성해 총학생회와 학교단체 간 교류를 통해 교내 발전에 힘쓰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행정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학교 행정 민주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 건가요? 학교 주체의 사전 설문조사 실시, 행정처리 민주화 개선 TF팀 구성, 민주적 절차의 총장 선출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위 같은 공약을 이루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강나연 기자와 인사캠 중심 공약 알아봤습니다.